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밤이에요. 수요일이네요. 어제 27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입법 예고기간은 8월 12일까지 의견을 좀뭐 첨부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어, 내용 중에 다른 건뭐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 여기에 차 부분에 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은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 조합은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어, 그동안은 우리가 2년 이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가 그게 관리처분이 나서 그 입주권으로 바뀐 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 다른 집이 없던지 그 하나만 있으면 입주권이어도 비과세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집도 없애야 되고 뭐 다른 입주권도 없애야 되고 앤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그 범위에 없애야 되는 그 주택수의 범위에 포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에 보면 조합은 입주권의 정의 그리고 대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에 그동안은 이제 도정법에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요 정도는 요 입주권에 해당이 되어서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구,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해당 법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예요. 저, 시행은 내년 2022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내년 내년부터 입니다 어, 여기 한번 보시면요 법륜 올라 있는 법문 전문입니다 필요한 것만 쭉 훑어 내려가서 다시 볼게요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1그 조합은 양도세 비과세 때불양권까지도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음, 비과세 거기에 조합은 입주권 정의에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들어간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 실제 법을 한번 잠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정의되어 있는 게 부칙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부칙도 중요한데 이 법은 언제부터 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대요 법을 어, 이때부터 시행을 하고 어, 그리고 물론 아까 조목조목에 따라서 뭐 7월 1일 시행되는 것도 있고 뭐몇 개는 좀뭐 다른 것들 있어요 23년 1월 1일 뭐 시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어, 우리가 제일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소득세하고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어, 여기 보면, 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이래 놨더니, 이 법은, 음, 이 법은 2000, 어, 이법 시행은 아까 2022년 1월 1일인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소득품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양도세는 이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이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집이라도 이법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아까 연관되어 있던 그 내용을 잠시만 한번 찾아보면요. 법조문에 89조 88조 89조에 해당 연관법이 들어있거든요. 쫙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88조 요 구, 88조 요 9호를 보면요. 수합은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그러니까 아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그거는 관리처분 계획이란 하고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보는 거예요 입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동안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있었죠. 이걸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이걸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정의를 해놨었어요. 여기에 지금 추가되는 게.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있었고 여기에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추가로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조합은 입주권의 정의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조합은 입주권이 누리는 그 혜택은 얘들도 다 같이 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8 9조는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입주권 관련된 비가세 정의에는 여기 4호에 보면 조합은 입주권을 한개 보유한 1세대가, 요게 그뭐 입주권의 비가세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1세대가 도정법 74조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철을 받든지 빈집 소규모 요법에 따라서 사업시행 어, 계획인가를 받든지 요둘 중에 하나가 되면 어, 현재 3호 감옥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그러니까 뭐 앞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음 각목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입주권을 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집을 가 있다가 이제 비과세 요건 다 갖춘 그 집이 어,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팔아도 어, 비과세를 해주는 어, 거기에 세금 안 내는 그 요건이 어, 아래 여기 해당되는 거여야만 해요. 입주권으로 양도를 할때 아래 해당될 때 이제 비과세인데 그게 가, 나 중에 해당이 되겠죠. 가에는 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원래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물론 요 분양권은 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어, 양도일 현재 그 입주권 요구 말고 다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3년 이내에 양도 못한 경우에는 뭐부득이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돼 있는 거를 거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안에 해당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 외에 다른 분양권도 소유를 안 해야 되는 걸로 이제 포함이 돼 있는 분양권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가와 나의 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으로 보유했던 얘가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요거 하나만 있을 때 그냥 비과세가 됐어요. 가, 아까 요 가호에 의해서. 근데 요 나호는 요렇게 된 입주권 요거 하나하고 요 요건 갖춘 입주권 한 개하고 앤드 요 이후에 주택을 한 개를 샀는데 요 주택을 산 경우 요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요 아까 그 요 요건을 갖춘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를 해 주었었어요.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1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주택 외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거죠.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1조합은 입주권 그리고 1주택 외에 다른 분양권 다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해드리면요. 뭐 법조항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법은 2022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날 시행이 되고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상에 얘들이 조합은 입주권의 신분을 가졌고, 이 입주권이 누리는 혜택들을 다 누렸어요. 어떤 특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 어, 그 빈집, 그 소규모, 뭐, 빈집 그 법에 의해서 소규모 재건축도 요, 요 혜택을 지휘를 누렸었어요. 근데, 엔드, 추가로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택 뭐 정비 사업, 요세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조합은 입주권이 누리는 그 혜택을 같이 누립니다. 어, 관처에 해당되는 그게 아까 사업, 뭐, 뭐, 시행, 뭐, 뭐였죠? 날짜, 맨날 들어도 헷갈리고 까먹습니다. 사업. 아왜 어, 이렇게 단어가 아니워집니까 사업 계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웃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그거, 그거 딱 받고 나면 어, 입주권의 신분으로 요 이후에 이제 대체 주택을 사도 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어, 완공 후 2년 안까지 취입주하면 어, 또뭐 3년 지나서 처분해도 비과세되는 혜택도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4항, 5항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 요거는 내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법 시행되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부칙에 그 이후에 취득하는 거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걸왜 적용 안 해주냐 우기면 안되고요. 요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취득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어떤 그 사업 시행계획인가일그 이후의 신분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혜택이 좀 많이 넓어졌죠? 뭐 이거는 잘뭐 처리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좀더 신속하게 어, 소규모 어떤 재개발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뭐 혜택을 주는 것 같고요. 분양권은 당연히 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양도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입주권 그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기에도 추가가 되야 맞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